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늘은요 몸통에 허리하고 등쪽 천천히 굳어있는 면을 옆으로 몸통을 비틀면서 몸통의 공간을 천천히 넓혀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이렇게 오른쪽 다리 옆에 의자 바닥면을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왼손을 뒤로 보내볼게요 의자 뒤에 이 등받이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일단 옆에 이렇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등받이 높이도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 자세가 안 되시면요 그냥 이렇게 옆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들이쉬면서 가슴 쪽을 활짝 열어주시고 뒤쪽에 허리등을 길게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허리부터 이렇게 몸통을 돌려보겠습니다 허리 왼쪽으로 등과 옆구리 어깨 그리고 목을 올려줍니다 천천히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이 위에 있는 오른쪽 팔을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가슴 쪽이 활짝 펴지도록 해주시고요. 허리 등 세워서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세요. 허리 돌아가고 등, 옆구리, 어깨 그리고 목을 돌려주세요. 오른쪽 손끝 멀리 뒤로 한번더 펼쳐줍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허리 등 어깨 목을 돌아오시 싶어겠습니다. 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반대쪽을 해볼게요. 오른손으로요. 왼쪽 다리 옆에 의자 바닥을 잡아주시고요. 왼손 천천히 네, 이렇게 의자 뒤쪽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등받이가 위로 많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을 가볍게 잡아주세요. 네, 천천히 들이쉬면서 가슴을 넓게 펼쳐주시고요. 허리하고 등 척추를 길게 위로 세워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겨 두시고 허리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등과 옆구리 어깨 그리고 목을 돌려줍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허리부터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위에 있는 왼쪽 팔을 뒤로 멀리 펼쳐서 이렇게 가슴 쪽 왼쪽 라인을 아주 넓게 열었습니다 허리등을 세워주시고요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허리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목을 먼저 돌리지 않도록 하세요. 등과 옆구리 그리고 어깨 목을 돌려줍니다. 왼쪽 손끝을 멀리 뒤로 한번더 펼쳐주세요. 네, 굳어있던 허리등 그리고 옆구리 가슴 공간도 멀게 펼쳤습니다. 천천히 들이쉬면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좌우에 몸통의 공간, 허리하고 등쪽이 조금 더 편안해지신 것 같나요? 그리고 굳어있던 가슴 쪽, 그리고 팔의 공간도 잘 펼쳐져 있는 것 같으세요? 바쁘게 일을 하시거나 공부하시는 중간에 그 잠시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의자를 활용한 몸통 비트기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